먼저 인정하는 삶 이상하게도 남의 잘못은 눈에 잘 띈다 아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남의 잘못만 눈에 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남의 잘못을 들춰내는 일에 익숙하다. 반면 정작 자기 잘못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설사 그것을 알았다 한들 우리는 그것을 애써 숨기려 한다. 특히 우리는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남의 잘못을 들춰내므로써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고 한다. 그러나 남의 잘못을 들춰내 남을 당황스럽고 부끄럽게 만듦으로써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비겁한 일이다 다른 사람 역시 나의 잘못을 들쳐내므로써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깨닫고 이를 먼저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반목과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진리이기도 하다